여러분, 저는 녹음소파 학교 왔어요.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요. 아, 정말 너무 두근두근 거리고 너무 떨리네요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이제 녹음실로 가고 있습니다. 학교 에 너무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 4학년이거든요. 1년 휴학했었어요. 그 4학년인데 1호 학번입니다. 여긴 호원대학교입니다. 녹음실로 가볼게요. 지금 좀 일찍 도착했는데 지금 가도 될까 모르겠네 음악소리가 들리시나요? 왜 들어도 되나? 여러분 빅마마 아시죠? 빅마마의 신현아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입니다 궁금하시죠? 들어가볼게요 <목소리가> 여러분 아직 수업이 안 끝나서 저 카페에 갔다가 다시 내려올게요 언니 뭐예요? 안녕하세요 언니 저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좀나와주요 아니 나, 나 아니야 <웃음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웃음> 예이쁘다크리스테 맞죠? 크리스테 <목소리가> 아이저 갑 네. 지금 녹음 수업 전에 파트 나누고 있어요.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녹음할 곡은 가인 씨의 카니발이라는 게예요 어? 저 다시 녹음무시에 가고 있어요. 지하 1층이에요. 머리통 한번 맞았어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응. 들어왔습니다. 저희 빅마마 신현아겠습니다. 응. 들어가요. 교수님 안녕하세요. 교수님 저저 어, 이거 브이로그인데요. 응.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현아 교수님입니다 사랑해, 사랑해. 와 맞아. 여러분 빅마한 신현아 교수님이세요 브이 뭐니? 아 이게 <웃음> 교수님 이제 그래서 저 오늘 수업하는 거 잠깐 찍으려는데 괜찮을까요? 아 응, 응. 어? 찍어줘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아니요 <웃음> 제가 이렇게 저만 살짝 찍으면 될것 같아요 어, 또, 저, 저, 근데? 이렇게 아 할까요? 네네네 녹음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아, 아, 아. 오늘 밤 카니발의 문이 열리면 그때는 정말 날이죠. <웃음> 교수님 그 저기요, 그 벌스 2에서 마지막에 다 완벽할 것 같은데 여기 박자가 제가 틀려서 거기 예쁜 도라의 김규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<웃음> 예쁜 도라의 김규리 많이 많이, <웃음> <김규리>, 많이, 많이, <웃음> 많이, 많이 투표해주세요 <웃음>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아 녹음이 끝나고 지금 저희 학년 국가대 오빠를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저 응원 한번 해주세요 오빠. 네 저희 옛 많이 응원해주시고 투표해주세요. 예 감사합니다 안녕. 여러분 전 녹음이 끝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. 어, 오늘 저희 우당탕탕 <웃음> 우당탕탕 학교 브이로그가 끝났는데요. 어 헤드셋을 써서 머리가 완전 눌렸네. <웃음> 어 끝났는데요, 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꼭 저희 결승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브이로그도 봐주셔서 고마워요. 안녕! 예쁜 네, 또라이 김두리 많이 많이 투표해주세요.